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지성입니다 어, 오늘은 종아리가 아플 때뭐 종아리가 붓거나 종아리가 단단하게 뭉치거나 이렇게 뭐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거나 이러야 되면 어,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어? 또 혹은 또 주무시다가 이렇게 종아리가 지가 자주 나신다든가 종아리 쪽에 문제가 다리 가 다리 전체가 무겁거나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 푸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한 방법 몇 가지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왜 자꾸 이렇게 종아리 쪽에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어떤 약간 원리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조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일단 간단한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아리가 아플 때 그냥 뭐 바깥에서는 조금 조치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냥 집에서 아 그냥 간단한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아 일단, 엎드리세요. 일단, 이렇게, 팔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엎드리고, 아, 일단, 이렇게, 물장구 치는 자세가 있어요. 물장, 물장구 치는, 이렇게, 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우 수영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약간, 무릎 통증을 약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너무 큰 각도로, 이렇게, 확, 확,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살짝만 들었다가요 정도 그니까 45도 각도로 이렇게 들었, 드는 동작을 이렇게 쭉몇번 해봅니다 아 이렇게 몇번 해보다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발부터 약간 시원해진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발부터 약간 시원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요걸 한 20번 내지 어, 20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다가 이것만 계속하면 무릎이 아파요 아 무릎이 아프니까 자 이제 발끝으로 자. 예. 발끝으로 이제 발가락 끝으로 이렇게 딱 지지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이렇게 대고 이제 이걸 뭐 플랭크 동작이라고 하는데 몸통을 이렇게 덜 올립니다 덜 올려서 이렇게 반동을 반동을 한네번네지 다섯 번 주고 이렇게 탁 내립니다 그러면 어, 무릎이 좀 보호되는 효과가 있어요 아 어, 그러니까 이게 다리 뒤쪽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릎 쪽 앞쪽 쪽또 근육도 이렇게 신경을 좀 써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뒤쪽은 막 종아리 아프다고 해서 종아리만 신경 쓰시면 안 되고, 이제 앞쪽하고 뒤쪽하고 같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자 이렇게 해보면, 아이 무릎이 조금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시면, 어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저랑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저랑 같이. 자 이렇게 하다 가면 조금 이렇게, 아, 좀 편해진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각도를 조금 크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실 때, 자 머리도 좀 흔드시고, 어뭐 바람도 좀 부으시고 하면 좋아요. 어 이렇게 바람도 좀 부으시고 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 이것도 한뭐 20번 내지 30번 정도 흔들다가 다시 플랭크 동작으로. 자, 이렇게 하십니다. 자, 다시 또 이렇게. 물등으로 계속 칩니다. 자이거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자 종아리가 많이 무거우시면 이런 한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플랭크또 이렇게 하다가 자 조금 응용 동작으로 이제 종아리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다리를 어 이제 엉덩이를 팔꿈치를 대고 자, 엉덩이를 든다는 기분으로 살짝 이렇게 들었다가 오른쪽 다리 한번 왼쪽 다리 한번 오른쪽 다리 한번 왼쪽 다리 한번 이렇게 가볍게 들었다 내리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자, 자 이렇게 자 다시 자, 물장구를 치는 게 종아리에서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종아리에서 피가 계속 이렇게 뒤쪽 허벅지로 올라오기 때문에 자, 허벅지로 올라온 피를 다리를 조금 들면 허벅 뒤쪽 허벅지에서 이렇게 약간 엉덩이 쪽으로 피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종아리가 가벼워진다뭐 지금 잠깐 했는데 종아리가 말랑말랑 해졌어요. 굉장히 말랑말랑 해졌는데 여러분 다음은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 보시고 어, 느낌을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걸 내가 뭐 5분을 했느냐 10분을 했느냐 10분을 하면 훨씬 더 종아리가 말랑말랑 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하지 마시고 자, 이걸 한참 하다가 또 플랭크 동작을 이렇게 해보시면 자 도움이 됩니다. 자이뭐이 뭐이 동작만으로도 이렇게 종아리가 가벼워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어쩌면 이게 가장 아 어, 어, 죄송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장 뭐 가장 이렇게 종아리를 가볍게 하는 어, 동작 중에 하나가 이 동작인데. 아, 어, 이것만 알고 있으시기는 조금 그렇고, <웃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웃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다리도 이렇게 들었다 내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다리도 이렇게 가볍게 들었다 내리고, 이제 종아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리 전체를 이렇게 들었다 내리고, <웃음> 자, 바람도 조금 불어주시는게 좋아요. 입으로 바람을 좀 불어주시고, 이제 이 가슴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씩 들었다 내리고, 자 이거는 너무 많이 하지는 마시고 자 이걸 한 번씩 해주면 등쪽으로 이렇게 피가 올라오면서 어, 등근육도 이렇게 좀길이근이라고 <웃음> 하죠 그렇죠? 어, 척추근육도 이렇게 조금 잡혀가면서 좀 도움이 되는 적이 있습니다 아, 일단은 어, 이 물장구 치는 거하고 이렇게 플랭크 동작을 병행을 하시면 어, 자, 다리가 무거운 게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뭐 다리에 관련된 동영상을 여러 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 동영상들 통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잘, 잘 적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밤에 잘때 쥐가 자주 나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이제 기본 동작, 평상시에 내가 어떤 운동들을 뭐 하루에 두 차례 정도는 기본적으로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나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이나 이렇 기본적으로, 어, 생, 활 가운데 한 번씩, 하루에 한두번 정도씩 이렇게 해주면 결국은 종아리 쥐가 나는 거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데 이게 적용을 그 너무 이렇게 조금 안일하게 되, 적용하시는 분,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자, 뭐, 이것도 예전에 올려놓은 동영상인데, 자, 이렇게 바르게 누워서 팔꿈치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팔꿈치를 대고, 뒤통수 힘과 요발 뒤꿈치 있잖아요. 뒤꿈치를 바닥에 딱 대는 거예요. 자, 발 뒤꿈치와 뒤통수 힘으로, 이제 팔꿈치는 이제 중간 어, 이렇게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이전철이 이렇게 끄덕 들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반동을 이렇게 주시는 게. 뒷발꿈치와 뒤통수 힘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몸통을. 팔꿈치로 지지하고,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이 종아리에 있던 피가 이쪽으로 또 올라오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것만 하시면 또 무릎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무릎 통증이 약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자, 뒤쪽과 앞쪽을 이렇게 고려를 해야 돼.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꽈배기 동작, 이렇게, 가볍게. 이것도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자, 한쪽 발을 반대쪽, 저, 이 발목에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자, 위에, 위에 있는 다리는 아래쪽을 조금 눌러주고, 아래쪽 다리는 오히려 반대로 위로, 막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무릎에 이렇게 근육이 탁 탄탄하게 잡힙니다. 이제 무릎하고 허벅지 쪽에. 자, 요 두, 두 가지 동작을 또 병행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하고. 자, 뒤통수를 할수 없으면 이게 뒤쪽 어깨, 어깨를 이용해도 돼요. 자, 어깨를 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죠? 어. 그래. 이제 등 근육에 대해서 는무 뭐 이제 일반인들이 무관심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이 많은데 나중 때면 등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등 이게, 이게 어깨 뒤쪽 근육이 빠지면서 등만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막 피가 이렇게 내려오는 효과가 있더든요 살다보면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몸의 균형감을 조금 유지를 해 주시려고 하루에 두 차례 정도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운동을 조금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이거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종아리가 자꾸 뭉치는, 어 이유가 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이제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 제가 이제 자주 질문이 이렇게 오시니까 한번더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종아리가 자꾸 뭉치고 다리가 자꾸 붓고 쥐가 나고 다리에 이제 뭐 퇴행성 관절염이 오고 통풍이 오는 이유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아랫배 때문에 그래요. 아랫배 때 이 아랫배, 그러니까 이렇게 골반 창자라고 합니다. 골반 창자. 그러니까 뭐 창자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이제 그공 모양으로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이 아랫배 쪽에 골반과 골반 사이, 그러니까 사타구니 쪽에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오래 앉아있거나 뭐 자세를 꾸부정하게 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계속 아랫배 쪽으로 압박감이 계속. 그러니까 허리를 굽히고 있는 자세가 우리가 건강과 우리가 살아간 수명 어떤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 그 대다수의 분들이 그걸 잘 공감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랫배, 그러니까 허리를 숙인다 등을 굽힌다 이 말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살행위다라는 그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요 얼굴 쪽에서 모든 피를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창자는 또 아랫배 쪽으로 내려앉고 위하수와 창자가 내려앉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리를 꾸준하게 앉거나, 뭐 소파에 기대에 앉거나, 막 등받이에 막 기대에 앉아 있는 게, 이건 진짜 위험한 행동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으시고, 허리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것만 해갖고는 안 돼요. 아랫배를 들어 올려야 돼요. 아랫배를 들어 올려야 왜냐그이 아랫배 때문에, 이 동맥을 타고 심장에서 시작해서 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위대동맥을 통해서 다리 쪽으로 내려갔던 피가 이아랫배 골반창자 때문에 골반창자가 커지면서 다리에서 이 정맥류를 다리에서 올라오는 정맥을 눌러버려요. 눌러버리면 다리에서 피가 못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리에서 피가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는 피는 잘 내려가는데 동맥을 타고 잘 내려가는데 올라오는 정맥을 타고 대정맥을 타고 올라오는 피가 못 올라와 버리면.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결국은 어 우리가 아래쪽 그러니까 종아리 쪽 발목 쪽에 혈관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피가 피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다리 한쪽을 형성하고 있는 혈관 길이가 거의 1만 5천 킬로미터 정도 돼요 모세혈관 길이 총 합쳐서 그쪽에 피가 가닥 들어차버리면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뭐 다리에 혈관이 얼마나 있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온몸에 혈관 모세혈관 길이 대혈관 대정맥 뭐 대동맥 합쳐서 13만 킬로미터예요. 남자들은 약 14만 킬로미터까지 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쪽에 피가 가득 찼다. 이게 모세혈관에서 피가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랫 배에 있는 창자, 골반 창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니까뭐 위하수다. 창자가 내려앉았다. 아, 여러분들이 뭐 아랫배가 튀어나오면 살이 쪘다 이런데 절대 물론 아랫배 쪽에는 살이 비만적인 어떤 그런 게 나타나긴 하 나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아랫배 쪽으로 창자가 내려앉아서 그쪽에 가스가 형성이 되면서 팽창이 되면서 아랫배가 밀려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쪽으로 또 혈액이 어, 음식분이 그쪽으로 많이 영양분도 공급이 되면서 그쪽으로 비만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빼짝 마르신 분들도 아랫배가 나와요. 아랫배 반대말이 윗배입니다. 윗배. 윗 배는 쏙 들어가고 아랫 배는 단단하다. 튀어 나오지는 않는데 단단하다. 이 말도 아랫 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 배가 쑥 꺼졌는 분들이 이게 건강이 되게 안 좋으신 분이에요. 원래 건강하신 분들은 윗 배가 나와야 돼요. 어, 물론 윗 배가 나윗 배만 나왔다고 건강한다는 그 단정을 안 해요. 가스가 잘 나오면서 윗 배가 나와야지 건강한 상태에서 윗 배가 나온 거는 좋은 건데, 근데 윗 배가 꺼져 버렸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이제 이 아랫배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의외로 이 부분을 그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세미나나 이렇게 통해서 원래 기본적인 앉는 자세가 제가 이제 등받이 없는 의자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의자에 앉더라도 이 앞쪽에 앉으라 이런 말을 하는데 자 기본 자세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인가? 하면 엉덩이를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엉덩이를 이렇게 밀고 자, 제가 자세가 좀 보기 흉한데. 그죠? 엉덩이를 이렇게 밀고 자, 보세요. 자, 아랫배를 이렇게 앞으로 미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똑바른 자세다. 이거, 이거 이 개념보다 좀더 극단적으로 강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밀고 아랫배를 쑥 이렇게 미는 거예요. 자, 밀고 허리를 약간 젖혀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슴을 살짝 밀면 그러니까 엉덩이는 뒤로 밀고 아랫배를 앞으로 밀고 자, 엉덩이는 뒤로 아랫배는 앞으로 가슴도 약간 앞으로 자이 이 자세를 취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골반 창자 그러니까 아랫배 창자의 그 아랫배 그 골반 창자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내려갔던 가스와 피가 스물 스물 올라오는 효과가 나타나요. 이 자세만으로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자세만 취하고 있어도 사실은 종아리가 무겁거나 하는 부분이 확연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종아리가 무거워져요. 자, 등을 굽히고 있고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종아리가, 왜, 이게 창자가 내려앉아 버리기 때문에 올라오는 정맥을 눌러버리면 다리에서 피가 갇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이 다리가 무겁다라는 얘기를 종종 해요. 그러니까, 똑바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뭐, 고개도 숙이고, 막 고개 숙이는 거 위험해요. 여러분 여러분, 막 스마트폰 보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병에 걸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왜 그런 병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저, 고개 숙이지 말라고 래도 끝까지 고개 숙이고 전하기 바라보고 있고, 전하기볼 때도 제가 이렇게 보라고 했죠. 그죠? 심지어 고개도 흔들면서 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람도 불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 적용, 이 그걸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은 끝까지 자기 습관을 고수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덩이는 뒤로 밀고 아랫배를 이렇게 앞으로 살짝 미는 겁니다. 너무 세게 밀면 허리가 아프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이런 상태에서 자 이런 상태로 일을 하면 다리가 한결 그러니까 진짜 한결 가벼워요 그러니까 뭐 날아갈 듯이 가볍다는 게 아니고 진짜 아플 때와 비교해서는 한 50% 정도는 상쇄효과가 감소효과가 나타납니다 감소효과가 나타나니까 자세를 자 기본적으로 해주고 만약에 사무직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학생들이나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은 자한 번씩 아, 진짜 막한 시간에 한번 혹은 두 시간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이제 팔도 흔들어 주고 머리도 흔들어 주고 바람도 좀 불어주고 자 입으로 날숨이라고 하죠. 바람을 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폐를 수축시키면서 피가 이렇게 심장을 통해서 쫙 밀려 나가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야 돼. 여러분들 그냥 날숨만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니까 왜? 폐만 강제적으로 수축해주면 을 나중에 폐몸살이 걸려요. 폐가 조금 아파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날숨을 해주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후. 자 머리도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어, 좀 많이 흔드시고 자, 가끔씩 앞쪽 뒤쪽 앞쪽 뒤쪽 이렇게도 흔들어 주시고 자한 시간에 한번 혹은 두 시간에 한 번, 세 시간에 한번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세 시간에 한 번이라도 괜찮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팔도 좀 흔들어주고, 후... 자 이게 자바라 운동이잖습니까, 그죠? 자바라 운동이라고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은 아실 텐데, 후... 자 이걸 뭐한1 분, 2분 정도만 해줘도 그날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리도 덜 무겁고 몸도 덜 피곤하고 호흡도 좀 훨씬 더잘 되고. 몸도 훨씬 가뿐하고 그 이걸 진짜 뭐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걸 진짜 어, 하루를 살아가면서 좀잘 해보시는 한시간에한 번씩 해보시는 분들은 진짜 그 효과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두시간에한번세시간에한번 하루에 한번 밖에 안 했다 이러면 뭐 효과를 굉장히 약하게 느껴볼 수 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진짜 다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한번 하루나 이틀 정도 하루만 또 괜찮아. 조금 적극적으로 아까 이제 종아리에 물장고 치는 운동이나, 뭐, 에? 그 플랭크 동작이나, 이렇게 몸통 들어 올리기나, 과백이나, 또 안전 자세나, 한 시간에 한 번씩 파 흔들기나, 심지어 양손에 물병을 들고 흔들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물병을. 500ml나 1.5L 물병을 들고, 자. 이거 한 1분 내지 2분 정도만 그냥 한 시간에 한 번씩 해주면. 한 시간에 한 번씩 해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타라 그러면 무조건 따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직 이제 건강이 어설프게 안 좋으신 분들, 이 다리에 종아리에 자꾸 쥐가 온다, 묵직가다 이게 건강의 적신호는 맞아요. 근데 대다수 일반인들이 종아리가 아픈데 무슨 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완전히 큰 병이 될 전조징후예요. 몸이 무너지는 전조, 전초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게 내려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어 주라는 거는 내려가는 걸 다시 끌어올려 주라는 거예요. 끌어올려 주라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재미난 동작으로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웃음> 뭐 공중부양이라고 자, 다리도 덜어올리고 자, 의자가 굉장히 불안정한데 자, 이 상태에서 <웃음> 죄송합니다. 이 굉장히 불안정자 이렇게 하면 다리에 있는 피도 올라오고 팔도 흔들어주고 머리도 흔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등허리 약간 허리를 뒤로 젖혀서 이렇게 하면 공중부양이라고 하는데 자, 몸이 전체적으로 뜨면서 피가 위로 막 솟구쳐 올라와요 후. 머리도 흔들어주고 자 이런 동작들을 물론 이런 모든 동작들이 동영상에 다 담겨져 있어요 문제는 제가 이제 세미나나 이렇게 만나보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도와드리는 분들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동작 뭐 자활화 운동을 한다 뭐, 뭐 어떤 동작이 이렇게 마음이 딱 생각이 꽂혀 버리면 다른 동작들 하는 걸다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다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아, 다리가 무거울 때는 어떻게 원인은 뭔지 이런거 다해 놓은 건데 문제는 적용을 잘못하시더라는예요 적용을 잘 못하시고 아 어,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면 어 종아리가 왜 무겁지? 다리가 왜 무겁지? 자꾸 이런 이제 방향을 못 잡고 계신 거예요. 다리에 나타나는 문제는 거의가이 아랫배, 골반 창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골반 창자가 요통, 허리 통증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까지도. 아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엉덩이 뒤로 빼고 아랫배 이렇게 밀고 가끔씩 이렇게 팔을 흔들어 준다고 하는데 팔을 흔들어 줘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막 계속 있으면 허리가 약간 아파져요 자,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이나 디스크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디스크에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 가슴을 이렇게 앞쪽을 이렇게 아랫배에서는 피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등에서는 약간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 허리 통증이 약간 유발될 수가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허리를 약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팔을 공중에 띄우고, 후. 자, 뭐 물론 이렇게 한 번씩 쉬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적용적인 문제인데, 자, 좋습니다. 일단 대처법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등어리에서 이제, 이제 허리에서 등으로 피가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허리가 안 아파요. 또 심지어 그냥 이렇게 굽혔다가 펼쳤다가, 굽혔다가 펼쳤다가, 굽혔다가 펼쳤다가 해줘도 덩어리가 시원합니다 이거 허리가 자 이런 동작들은 걸어서 있을 때도 사실 통해요 여러분들이 꾸부정하게 이렇게 걸어다니면 다리가 금방 무거워져요 꾸부정하게 이렇게 걸어다니면 다리가 진짜 무거워져요 이러면 다리 복 다리 걸음걸이도 이상해지고 다리가 안 떠요 근데 보세요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밀고 아랫배를 살짝 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쫙 밀면 허리가 딱 펴지거든요. 이렇게 걸어다니면 다리도 더 훨씬 더 정확하게 들리고, 그러면 다리가 들려야 피가 올라오거든요. 자, 평상시에 걸을 때도 이렇게, 이렇게 걷는다. 예를 들어서 아랫배를 집어넣고 가슴을 좀 밀고, 그죠? 아랫배도 밀고, 엉덩이는 뒤로 보내고, 아랫배는 밀고. 자, 이렇게 걷다 보면 또 허리가 아프거든요. 이럴 때한 번씩, 어, 자, 걷다가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허리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온몸에 문제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 나는 다리도 무겁고 허리도 아프고 뭐 디스크, 목디스크도 있고 등통도 있고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이상하고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난 그 동영상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그냥 다 보시라고 진짜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를 위해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그 동영상을 다 봐도 저하고는 큰 의미 상관이 없어요 별 진짜 큰그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건강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의 건강은 좋아져요 근데 이게 지식적으로 충분히 지식적으로 내 건강을 살리는 어떤 대처법을 다리가 무거울 때 어떻게 되냐. 이게 종아리, 이런 걸 지식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르면 점점 더 건강이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 종아리가 무겁다가 나중에 발목에 통풍이 오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퇴행생 관절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관절이 나가기 시작해요. 허리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허리 통증이 나타나면 등 통증이, 그러니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뭐 괜찮겠지. 뭐 다른 사람도또 종아리 아픈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픈 거 있으면, 방법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가벼운 게 건강한 거예요. 막 뒤에 막 뒷목이 아픈데, 이거 뒷목 푸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 뒷목 푸는 방법도 뒷목이 묵시가면서 아픈데도 그냥 참고 살아. 그런 사람들이 부재기수예요 뭐 아주머니들 뭐심지 학생들 회사원들 뭐이 뒷목이 아프다는 얘기 많이하죠 맨날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뒷목이 아프죠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영상들을 뭐 뒷목 통증 뒷목 결림 치료법이나 뭐저 평상시에 머리를 자꾸 흔들어 준다든가 바람을 불면서 팔도 흔들어 주고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그냥 운동 열심히 한다고 건강해진다 이런 생각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운동해서 건강을 잃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해야지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냥 뭐 배드민턴 열심히 치면 와그뭐 에너지가 엄청 소모돼 배드민턴 진짜 건강한 운동이야 아니에요 유산소 운동적으로는 좋지만 이 좌우 비대칭 쪽으로는 어깨 관절 쪽으로는 굉장히 나쁜 운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배드민턴 치는 분 중에 어깨 아프신 분들 팔꿈치 아프신 분들 되게 많아요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이 뭔지또 오른쪽 칼만 계속 쓰면 이 오른쪽 혈관이 커져요 몸에 좌우 비대칭 현상이 나타나요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왼쪽에 만약에 뭐 모래주머니 하나 찬다든가 물병을 잡고 배드민턴을 치면 그래서좀 보완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이런 지식이 없이 어떤 동작을 한다 등산이 좋다 등산을 해보세요 종아리가 더 단단해져요 다리 혈관이 더 커져요 그게 과연 좋은 운동입니까 내가 그래 등산을 할 때는 양손에 물병을 잡든지 하면서 흔들면서 올라가라. 중간중간에 자주 쉬어주고 그럼 유산소 운동과 함께 상하 비대칭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뭘 알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 누가 등산이 좋더라. 누가 걷기가 좋더라. 열심히 만 걸어보세요. 종아리가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더 단단해져요. 그 말은 위에서 피가 더 많이 내려오고 뇌에는 피가 부족해지고 여러분들, 이런 걸 받아들이시면 건강을 관리하면서 세상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종아리가 단단할 때 포인트는 아까 물장구 치기 플랭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동영상에서 했던 얘기들을 그또 다른 동작들도 있어요. 그죠? 자세가 중요하다. 앉아있는 자세. 한시간에 한 번씩 팔 흔들어주는 거 한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투덜투덜 갔다 오지 마시고 팔도 흔들고 머리도 흔들고 후, 바람도 좀 불어주고 한결 기분이 좋아져요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한결 기분이 좋아지고 진짜 아프신 분들은 가서 막 이마 누르기, 뒤통수 누르기, 헤드뱅잉도 한번 하고 오시고 그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화장실 에 가서 이마 누르기 뒤통수 누르기 헤드뱅잉 한번 하고 자바라 운동 한번 하고 다리 조작 한번 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왜 해보니까 더 좋거나 좋으니까 하지 마라 그래도 나중에는 하게 돼요 왜 몸이 한결 가볍고 덜 피곤하고 숨도 잘 쉬어지고 소화도 잘 되고 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웃음> 동영상 오늘 짧게 올리려고 했습니다. 짧게 올리려 했는데 또 30분이 되어버렸는데, 정말 죄송하고. 하여튼, 혹시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옆에 보면 동그라미로 길성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독자 신청을 하시다는 건 여러분 뜻대로 하시고, 그 길성이라는 그 동그라미를 클릭해 보시면, 최신 동영상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시고, 어소화불량 있으신 분들은 또꼭 보셔야 될그 기본 동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어, 하여튼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한번 건강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여러분 건강은요 음식으로 혹은 좋은 약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약간 보충작용은 될 수가 있는데 건강은 자기 몸에 맞는 운동으로 얻어야 돼요. 효소가 좋더라 약초가 좋더라 뭐 산삼이 좋더라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진짜 내 우리 건강에 한 5%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5% 갖고 우리 건강을 붙들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하면요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하면 5%가 아니고 95%의 효과가 나타나요 100%라고 말씀은안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100%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90% 이상의 효과가 나타요 산상을 먹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몸에 맞는 운동을 하면 진짜 건강해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세상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내가, 아, 이 시간, 이시간때는 무조건 내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다.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어떤 정해진 시간을 확보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 돈을 많이 벌 건지 세상에서 성공을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건강은 다 잃어버려요 그럼 건강 잃고 난 다음에 돈이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라 거예요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내 목표를 성취하면 과연 그게 행복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라고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권고하고 싶고. 하여튼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또 주말 동안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들몇분 계셨습니다. 후원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동영상 을 그만 올리고 싶어도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속 있으시니까 제가 막. 좀 의무감이 좀 들어요. 에. 하여튼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세미나 오실 분도 세미나에 오시고 세미나 매주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미나 매주마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어, 그냥 그 아시죠대사증후군 치료법 뭐77 이렇게 쳐서 그 밑에 댓글란에 보면 세미나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오실 분도 오시고 어,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